일단, 일단 풀어 놨거든요. 이제 플레이어 무시를. Hello m o t h e r 블라이 여기는 길막 여기는 길이 없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기 세 갈래 중에서 올까요? 짜잔. 자, 어디쯤 옵니다. 아! 와, 진짜 에임, 뭐엇? 어, 여기 길이. 이 길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 나도. 와우 카메라. 아, 이거. 캐논 카메라가 아니라서 좀 그렇네. 5분간은 나를 찾으러 올 거야 와, 왔구만 뭐야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지금 아! 뭐죠 뭔가 붉은 같은 게 색깔 색깔 색깔이있던데오 쉣. 내가 지금 뭘 찾은 거냐고 5분간은 보이지가 않네 아이고 말하자마자 바로 오네. <웃음> 없구만 어,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안가본길이 어딜까요 제가 안가본길을 찾을텐데 아 길이 다 똑같아가지고 어디가 어디를 모르겠어요 어, 알겠습니다. 자, 안가본길을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가본거같아요 여기 안가본거같아요 야야. 와, 아 진짜 멀리 있는줄 알았는데 너무 가까이 있네 와 아니 이게 계속 죽어도 죽어도 놀란 놀라, 놀란 게 이게 일단 눈깔이 진저 진짜 제일 무서운 게 눈깔이거든요 눈깔 눈깔 저렇게 생긴 거 <웃음> 거기다가 아니 멀리는 것까지는 제가 뭐 무서워하진 않아요 근데 아니 제 바로 뒤에 한 10cm도 안 되는 안 되는 거리에서 저를 쫓아온다고 생각해봐요 잡힐까 말까잖아요 그럼 무서워하지 당연히 그냥 뒤를 계속 그냥 그냥 앞만 계속 보고 아니 왜 자꾸 맵이 더어 <웃음> 생각해보니까 여기를 문을 닫아가지고 어분가못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저 어븐가 와요 어분가 와요 이제 문을 못 여는 우아 <웃음> 아니 맵이 진짜 어두워진다니까? 아니 내가 내가 레버를 당기지도 않았는데 맵이 어두워지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어두웠다고? 맵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고 아이고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하하아오 죄송합니다. 5분가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그냥 레버 당겨주세요. 그 레버 당기야 뭔가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아까 그문 소리가 열리는문 소리가 들리는 거 보면 그기를 레버를 당겨야 되는 거야. 어, 이거 그냥, 이, 자본적, 이건 자의적으로 그냥 꺼지는 거야. 이거 저, 어, 여기 길 아니었네. 여기 길 아니네. 여기 길 아니네. 이거, 레 이거, 이거, 이 레버를 당겨야 돼. 레버를 당겨야 돼. 레버를 당겨야 돼. 레버를 당겨야 돼. 레버를 당겨야 돼. 돼. 와우, 아까 그, 그, 같은 맵이잖아. 같은 맵. 일단은 실탠부터 비시다 이걸 당겨야 될것 같아요 오.. 분까지아 이제 문이 열렸을까요 근데 왜더 어두워졌지? 왜이렇게 맵이.. <웃음> 맵이 더 어두워졌죠? 일단은 맵을 대충적으로 봤는데 일단 탈출하는 길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들 제가 그 탈출하는 길을 어 까먹는 게 아니고 이게 자꾸 죽을 때마다 스폰이 자 다른 데로 되니까 길을 헷갈려 이게 맵이 점점 어두운데 이 뭐야? 이기 처음입니다. 오 여기 뭐야? 음, 이거 처음인데? 이거는 처음이 아니었고요. 아 이거 맵이 어두워가지고. 아, 더 무섭잖아. 어, 뭐야. 아! 아, 이 중에서 분명히 탈출하는 입구권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부실 탱인 것 같아. 오! 아, 안 건들게요. 아, 진짜 맵이 솔직히 너무 얻어졌어, 많이. 아! 아! 후후! 아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앙. 그 쭉쭉 가는 길이 있을 거야, 분명. 그, 그 길로 가면 되겠네. 여인가 아닌데? 아까, 아이고, 이거, 오븐가씨. 잘 지냈어? 어, 그래, 여기, 여기, 여기. 여기였어, 여기, 여기. 여기라고. 여기라고. 야, 근데 이씨 너무 빨라! 호. 어, 어, 내가 그런, 여기였어. 길은! 여기, 와 여기 아니잖아! 5분간 따돌릴 수 없어. 너무, 뭐, 너무, 너무, 뭐. 너무 빨라. 하, 마지막만 할게요. 안 되겠네. 그래서 뭐, 갈데 없다? 나를 응? 왜 피하지? 드디어 마지막이라고. 그럴 리는 없지. 마지막까지 잘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게임 크겠습니다.